안녕하세요! 블로그 인포는 나나! 가영입니다. 여러분, 저 없어도 잘 지내고 계셨나요? 저는 얼마 전에 일본 출장에 다녀왔습니다. 네 오랜만에 블로그 인포에 돌아온 나나씨. 오랜만이에요. <웃음> <반갑습니다>. 안녕! <웃음> 나나씨,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하셨죠? 네! 최근에 일본 금융청에서 암호화페 규정을 업데이트했는데 규제적인 내용이 공개되었거든요. 일본 금융청에서는 암호화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잘 잡으려고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일본 금융청에서 나온 규제들을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네, 오늘은 일본의 규제에 관한 이야기군요. 아, 네. 제가 보니까 나나 씨가 열심히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던데. 네, 그럼 어떤 내용인지 알려 주시겠어요? 하이! 네, 일본의 최고 금융규제기관인 금융청의 사사키키오 종합정책국장은 내년 암호화폐팀에 12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이는 계속 늘어나는 암호화폐 거래소 등록 신청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네, 그리고 일본에서 다섯 번째로 열리는 암호화폐 연구 유식자 그룹 회의를 통해서 몇 가지 문서를 발표했습니다. 해당 문서에서는 암호화폐 규정과 거래소 등록 현황에 대한 논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 일본어네요. 하이! 맞습니다. 네, 나나씨가 설명을 잘 해줄 것 같아요. 하이! 그럼요!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회의에서는 암호화폐 교환업체에서 조직하는 일본 암호화폐 교환협회 자율 규제 개요, 그리고 금융기관 쪽으로의 기업 신청 현황 등이 밝혀졌습니다. 네, 지금까지 일본금융청은 암호화폐, ICO, 그리고 블록체인에 대해 일본 내에서 이 산업들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는 부분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다고 들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고려하면서 어떻게 하면 잘 나갈 수 있는지 그리고 기본적인 의견이 많았고 반대로 규제를 많이 하는 것도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의견도 있었죠. 하이! 일본금융청 홈페이지를 보시면 같은 파일을 볼수 있어요. 이번에 이렇게 금융청 홈페이지에 자율 규제 반을 게재하고 있기 때문에 어 거의 이 내용으로 자율 규제가 시행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네, 만약에 이번에 나온 자율 규제가 실시되면 일본 내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신뢰감이 높아지고 이용자도 더욱 확산할 전망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일본 암호화폐 교환협회가 발표한 암호화폐 교환업체에 관한 자율 규제계획에서 암호화폐 취급에 관한 규칙과 이용자 재산 관리에 관한 규칙, ICO에 관한 취급 규칙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 나나씨 몇 가지 내용이 담겨져 있었죠? 네, 모두 12가지 자율 규제 조항이 포함되고 뭐 있었어요 전부 다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설명하기엔 좀길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중요한 부분 몇 가지를 짚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네두 <웃음> 번째 조항을 보면요 암호화폐 취급에 관한 규제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신규의 가상화폐를 취급하는 경우 회원에 의한 내부 심사를 한뒤당 협회에 대한 사전 신고를 필요로 하는 협회 측에서 이를 제기할 경우는 취급 불가로 나와 있습니다. 하이 항목 1번을 보시면 리어사 보호조 또는 공액조 문제가 있는 가상 통화의 처리 가를 금시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이원자 보호상 또는 공익상 문제가 있는 암호화폐 지급을 금지한다라는 겁니다. 이전 기록을 추적할 수 없는 암호화폐는 감사를 적절하게 시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함 금지라는 뜻입니다. 아, 이 항목은 암호화폐가 범죄나 자금세탁 등 불법적인 곳에 쓰이는 것을 사전에 금지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것을 위해서 만들어진 조항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하이! 세 번째 조항에서는 이용자 재산의 보호와 관리에 관한 규칙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암호화폐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재산관리에 관해 한층 강화를 위해 나온 조항입니다. 네, 그 구체적인 조항을 보면 프라이비키 관리 방법, 핫월렛과 콜드월렛의 환경, 단위시간당 송금수량 제한 등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섯 번째 조항을 보시면요. AML-CFT 반사대책 관련 규칙을 다루고 있습니다. 네, 이 조항은 암호화폐와 반사회적 세력과의 관계 차단에 강한 뭐 규제예요. 네 그렇죠. 이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거래 제재 리스트, 펩스 목록 등을 이용해서 신규 및 기존 이용자의 스크리닝을 실시해서요. 계속적으로 이용자 관리뿐만 아니라 거래처 등의 관리도 하겠다라는 내용을 담은 조항입니다. 네 이렇게 일본은 암호화폐와 부정한 세력과의 접촉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은 9번 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증거금 거래에 관한 규칙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거는 7월 30일에 결정된 암호화폐 교황업체의 오크야마 회장이 결의한 내용인데요. 일본에서 현재 최대 리버리지가 25배 정도지만 자산이 적은 고객이 고액의 손실을 내고 생활이 바탕되는 것을 반지하기 위해 규칙이 정해졌습니다. 네, 이 조항은 이용자의 손실 리스크 및 과잉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조항으로 보입니다. 파생 상품 거래 증거금률 결정 방법을 참고로 증거금률을 규정했다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네, 다음은 열두 번째 조항입니다. 네, 이 조항에서는 ICO의 취급에 관한 규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네, 이 조항은 ICO에 대한 자율 규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상 사업이 적합한지 실형이 가능한지를 심사한다고 합니다 네이 조항과 더불어 두번째 조항이었던 암호화폐 취급에 관한 규제와 함께 부정한 용도로 사용되는 암호화폐나 i c o 를 미리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맞아요! 가영씨 혹시 미나시교사는 네. a t 들어보셨나요? 미나 i 교 i 요 하이하이 음. 아니요 한번도 못들어봤어요 하이 그러면 제가 t 나시교 t is it? What i 이나시기오샤는 금융종에서 검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은 거래소를 말하는데요 일본은 이나시기오샤가 많고 현재 일본 정부가 인정한 건식 암호화폐 거래소는 16개 밖에 없어요 아, 일본에서는 정식 거래소로 인정되는 종권이 좀 까다롭나요? 하이 약간 까다롭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까다롭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시스템 관리나 안전성 측면을 잘 관리하기 위해 있는 중요한 반목입니다. 원래 일본에서 1월에 발생한 코인 체크의 해킹 사건을 바탕으로 모두 미나 시교사 및 암호화폐 교환 업체에 현장 건사를 실시하고 거래서 1개는 등록 거부, 12개는 신청 지속 대응했습니다. 그리고 세계골에서는 현재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나나씨, 현재 상장기업을 포함한 기업은 총몇 군데 정도 있을까요? 네, 현재 신규 등록 대기 업체는 160개 정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규제 문제가 잘 해결될 때까지는 신규 업체는 아무것도 못할 고갔습니다 네, 오늘은 나나씨가 일본의 규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준비했고 저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일본은 이렇게 금융청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규제를 정하고 있어요. 하지만 일본은 암호화폐를 금지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좀더 공간한 암호화폐 시장을 위해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잡아서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산장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실제로 일본 재무장관님도 암호화폐 규제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지 않나요? 맞아요 맞아요 그분은 난 데모 칸데모 기세스럽다 이모잖나이 라고 말했었습니다 규제가 실시되면 지금보다 사람들이 암호화폐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고 더욱 확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밑에 댓글 달아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네, 그리고 저희 블로김포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가 생겼어요. 네, 더보기란에 링크 달아놓을 테니까요. 한번 들어오셔서 저희와 자유롭게 소통을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이 나나가 재밌는 소식을 들고 찾아볼게요. 다음 영상에서 봅시다. 바이바이.